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브, 홍백가합전, 출연, 정식 데뷔 한달 만, 공식 입장, 걸그룹 아이브가 일본 정식 데뷔 한달 만에, 제73회 NHK 홍백가합전, 이하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7일 아이브가 오는 12월 31일 일본 nhk에서 방송되는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아이브는 지난 16일 열린 홍백가합전 출연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출연 에 대한 각오를 밝히며 기대를 높였다. 홍백가합전은 매년 12월 31일 일본 최대 공영방송 nhk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으로 역대 최고 시청률 81%, 평균 시청률이 40%를 상회할 만큼 인기를 자랑한다. 한해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홍팀과 백팀으로 나눠 공연을 통해 대왕전을 갖는 방식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아이브는 지난달 19일 일본에서 정식 데뷔했다 일본 데뷔가 한 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11 일본어 버전 11 제퍼니즈 베어 2인기를 끌며 홍백 가합전 출연이 확정된 것. 정식 데뷔 전 아이브의 11 일본어 버전이 후지TV에서 진행한 가상공간 이벤트 버추얼 무험 아일랜드 2022의 테마송으로 발탁되며 인기를 증명했다. 또 후지TV 대표 아침 프로그램 매자마시 TV를 시작으로 매자마시 8 8법 생방송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NHK 스페셜 프로그램 쌍즈 플러스 플러스 통해 세번째 싱글 애프터 라이크 애프터 라이크 컴백을 밀착 취재한 내용이 방영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11 일본어 버전은 10월 22일자 오리콘 일간 차트에서 1위 올랐고 뮤직비디오는 공개 3조 만에 500만 뷰가 넘어섰다. 더불어 10월 26일자 빌보드 재팬 핫100 차트에서 11의 9위로 진입시키며 저력을 보여줬다. 아이브는 국내 음악방송 통산 37관왕, 11, 13관왕, 지상파 3, 4, 트리플 그라운 포함, 러브다이브 10관왕, 애프터 라이크 like, 14관왕, 달성및 노래음악방송 최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타이틀곡 3곡 모두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